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웍스의 팁입니다 솔리드 웍스 설계 변수 테이블과 글로벌 변수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어, 웍스 가지고 파라메트릭 모델링 과 그러니까 수식 관계를 생성해 보신 분들은 어, 그런 거죠 수식이 걸려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수 테이블하고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 변수를 만들고, 글로벌 변수를 수식하고 연동하고, 그 글로벌 변수를 설계 변수 테이블과 연동을 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판일 때는 이런 규칙을 쓰는 거고요. 한글판일 때는 달러 값, 골뱅이, 변수 이름, 골뱅이, 수식. 이변수 이름만 다르게 쓰시는 겁니다. 영문판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글로벌 배려블 네임,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 배려하고 이케이션은 어,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솔리드웍스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서프로켓을 좀 모델링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수식 관계를 한번 볼까요? 도구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도구상자, 도구입니다. 수식을 한번 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호칭 번호 요거 있죠 호칭 번호 얼마냐 에 따라서 나머지 요 값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걸 이제 설계변수 테이블에 하고 연동을 한 거죠 그런 나머지 요치수는 이제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수 값이 바뀌면 나머지 수식 관계에 의해서 나머지 변수 값이 다 변경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변수를 설립변수 테이블에서 어떻게 끌어다 쓰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파트로 들어오죠 아,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간단한 박스 한번 생각해보죠 자, 윗면에 스케치 중심 사각형 가지고요 치수를 주죠 요거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단, 뭐, 랭스라고 하죠. 오케이. 됐죠? 요거는, 자, 미더스라고 하겠습니다. 한 50이라고 주죠. 이름이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요 이름, D1 있죠? 치수 이름 표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빠이 나왔어요. 그냥 곧바로 돌출하겠습니다. 어한70 이라고 줄까요 오케이 하죠 그 다음 에 주석에서 오른쪽 피처치수 보이게 하면 이게 보이죠 예 더블 클릭 하셔 가지고요 자 요거는 하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죠 지금 그냥 이렇게 치수 이름만 부여된 것 뿐이죠 그렇죠 수식에 들어가면 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설정 이컴피터레이션하고 연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요 설계변수 테이블 엑셀하고 연동을 하거죠 누르시고요 자동 생성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수를 가지고 만들 거냐 물어보겠죠 저는 요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일단 한번 빈 곳을 클릭한 다음에요 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뭐 간단하게 바텀에 저는 저장을 하죠 테스트 박스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금방 땡커 지나갔습니다자 일단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저는 별도의 엑셀 창으로 열어서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하죠 열리죠 창을 좀 작게 해 놓고요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100으로 맞추고요 자요 부분은 방향을 세로 쓰기 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자겠습니다 전체 글자 크기는 좀줄이고요 자 범위 잡고 더블클릭 이렇게요 그 다음 이 부분은 텍스트가 아니라 일반으로 꼭 바꾸시는 게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죠 여기는 넣은 다음에 예, 박스 이렇게 하고요 M% 예, 100 M% X 엠퍼센트 50또 M%, 50, 또 M 한 다음에 70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엠프센트가 연동하는 겁니다. 아, 연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 엑스란 문자하고 셀 값들을 연동할 때는, 연결할 때는 엠프센트 중간중간에 엠프센트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다 50자리로 생각해보죠.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유마크 범위 잡고 60하고 컨트롤 엔터. 두개 범위 잡고 차이 값만큼 쭉 증가가 되겠죠? 100까지만 와보죠. 얘도, 이렇게 예, 내릴까요? 오. 예, 내리겠습니다. 자. 뭐 가운데 정렬를 하든지 이런 것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글자 뭐 이런거 바꾸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죠 자그러면 여기 설정이 몇개 만들어질까요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섯 개겠네요 자, 확인 하면 이렇게 쪼르르 만들어지죠 자50 더블클릭 이렇게 바뀌죠 기본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됩니다 자60잘 바뀝니다 잘 바뀌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냥 어떤 수식의 어떤 변수가 아무 관계 없죠. 그냥 이 안에 있는 치수 있죠. 치수하고 설계 변수 테이블하고 바로 연동을 한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변수, 수식에서 글로벌 변수를 만들고,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얘를 제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전에 그, 서포르게 있죠. 열어보시면, 요 글로벌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결국은 이 수식 관계가 제어가 되고 결국은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설계 변수 테이블에서 이 글로벌 변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건 닫고요. 자, 그러면 새로 하나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글로벌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랭스는 일단 50 탭. 그 다음에 위더스 있죠. 5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ight 50 이렇게 주죠 일단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저장을 할까요 바탕면에 자, 박스 뭐 글로벌 테스트 예. 이름 어떤 이름을 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밑면에 스케치 하죠 똑같이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어, 수식 치수 이름도 보이게 하죠.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케치 내요 이름이 하고 글로벌 변수 이름하고 될수 있으면 같이 맞춥니다. 그래야 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랭스 하시고요. 넌한 다음에 글로벌 변수 랭스랑 연동하겠다. 오케이. 잘 됐죠? 네. 시그마가 들어오면 빨간 시그마가 들어오면 수식관이 걸린 겁니다. 자, 위더스는 글로벌 변수 위더스랑 오케이. 됐죠? 자, 빠이 나오겠습니다. 자, 돌출. 예. 어, 일단, 100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하고요. 주석에서 피처 치수 보이기. 한 다음에, 예, 더블 클릭. 하이트. 는 하이트랑 직접 써셔도 됩니다. 이렇게. h만 써도 여 나타나죠? 예. 엔터, 엔터.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 신호등이 뜨면 신호등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B 여기서 뭔가 변경을 하면 이 편집 안에 들어와서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이 잘안된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컨트롤 B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 변수가 그냥 독립된 치수값이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글로벌 변수하고 연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식관계가 만들어졌죠. 우리 저 앞에 금방 수식관계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글로벌 변수를 바꾸면 얘가 바뀔거고 얘가 바뀌면 당연히 스케치 치수랑 돌출 형상의 치수가 바뀌게 되겠죠. 자이 글로벌 변수를 어떻게 어,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하느냐. 자 그걸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일단 설계변수 테이블을 누르시고요. 자동 생성하죠. 자 스케치나 에보스 돌출은 얘를 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소해버리죠. 취소하고. 빈설계테이블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 만들어졌죠. 여기를 별도의 창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지사고요, 이렇게 하죠.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보죠. 어, 이만큼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조금만, 느려보죠. 첫번째, 여기 있죠? 형식을 잘 치게 됩니다. 첫번째, 달러 하시고요 달러 하고, 그 다음에, 뭘, 값을 쓰는 겁니다. 값. 어, 여러분, 다그면 값이 되겠죠? 변수 이름, 값. 요, 값은 그냥 쓰는거예요 한글로 값.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값. 하고, 골뱅이. 첫번째 변수 이름은 랭스였죠. 그 다음에, 골뱅이. 한글로 수식.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 형식,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러, 예, 값, 골뱅이, 예, 위더스, 골뱅이, 수식, 요렇게요. 세 번째 거, 똑같이 달러, 값, 골뱅이, 이번에는 하이트였죠. 골뱅이, 수식,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차피 링크 걸려있는데, 링크는 필요 없으니까요. 하이퍼링크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잘안 보이네요 예, 하이퍼링크 제거 하시고요 이만큼 글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저는 아까처럼 50 컨트롤 엔터 범위 잡고요 60 컨트롤 엔터 두개 범위 잡고 찍 내리죠 100까지 얘는 조금 느리고요 가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식관계 만들어 보죠 예, 똑같이 박스 하고요 본드 칠하시고 50또 본드 칠하고 X 또 본드 칠하고 50또 예, 본드 칠하고 이번에는 50 엔터 요렇게요 됐죠 어, 조금 음, 행이 너무 좁네요 아이고 리겠습니다 자 가무 정렬 좀 할까요? 음예 색깔 좀 바꿔 줄까요? 네자 진하게 좀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기 셀빙업 해도 상관없고요 뭐 어, 테두리 한번 빵 치는 것도 보기 좋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설정이 몇개 만들어졌죠? 만들, 아, 저, 저, 6개가 아개 만들어졌습니다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50잘됐있죠 기본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식에 들어오면 이 글로벌 변수가 설계 변수 테이블에서 이걸 바꾸면 글로벌 변수 이 값이 바뀌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 하면 되겠죠? 어, 여기 열려있어서 안 되네요. 자, 확인하시고. 일단 60, 70 해보죠. 들어와 보겠습니다. 70으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설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설정으로. 현재 요 설정에 맞춰 가지고 값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로벌 변수가 설계변수 테이 연동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뭐 a 뭐 이렇게 써 볼까요 그 다음에 10 이렇게 쓰면 얘는 전혀 모든 설정에 다 적용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설계변수 탭이블 연동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아까 전에 스포로카드 그 예제처럼 그렇게 구현하고 싶으면 어떻게요 글로벌 변수를 만들고 글로벌 변수가 트리벤스 테이블하고 연동이 되고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이제 수식이 변경이 되게끔, 수식값이 변경이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형식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바꿔야 될 부분은 요거죠. 달러 값 걸뱅이, 걸뱅이 수식은 그대로 쓰시고 요 변수 이름만 뭐 랭스나, 위더스나, 하이트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요거 잘 하시면 편리하게 자동화시키는 음.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의 팁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